마리우스, 드디어 찾았군 지리엘, 그래 그래요, 이제 알아보겠군요, 당신 모습을 감추고 다닐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들은, 그들은 널 지켜보고 있지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던 마리우스 네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 아, 용서하십시오, 디리엘 제발...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던 거지? 방랑자... 네 음. 바로... 방랑자였죠 도적 성체에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불황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지요 동쪽 문 너머 높은 산 속에서요 뭐 필요하오? 아, 장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것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기 꿈. 기억여기귀할수귀게 되버렸지요. 꿈 속의 악기저 따라온 온까요요어떻저 저를 찾은 까요요 어떻게 부서진 육심만 남아 자기 갈무에도 감당 못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 음.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고 <웃음> 있었고요. 상을 보니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공포 파괴 끌고 악아 그걸 달리 어떤 설명하겠습니까?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것? Oh. <laughs> 했냐고요? 모릅니다 왜 꿈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 제가 아는 건 그가 부르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우리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쭉 동쪽으로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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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는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 루트골레인과 그 너머의 바다 말이죠 마지막 밤 우린 야영했습니다 따스한 사막 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 전몇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제가 온 환영은 위대한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시 위성격 딜에 급급에서 훈련 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군주 바알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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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둬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린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동행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두워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길을 알고 있더군요. 마침내 대전당에 도착했고 처럼 움직이가고 그때 그때 가신이나타치죠여기가꿈낭가 꿈치가 꿈선 안된다 설령 너라도 대개의파을 불러온 거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상상도 못할 거다. 동쪽 크라스티에 있는 빛의 사원으로 가라. 그곳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오스그 돌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 파괴 서둘러나, 돌을 챙겨 도망쳐라! <웃음> 됐습니까? 그저 도망쳤죠.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디리에 자카룸의 사원을 찾았죠 사원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자들이 모인 걸 봤습니다 동행했던 박남자달라샤 그리고 대악마이자 증오의 군주인 그가 있었습니다 메피스토 그의 목소리는 수천 자의 피수처럼 제 가슴에 들어박혔죠 형제들이여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옥은 준비되었고 죽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다 지옥으로 의 길이 열리다 그리하여 한때 살았던 박이 다시 일어나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순진한 자들 사이를 꺼릴 것이며 공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집어산기라하늘에서불비가내리고 바다는 피로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워자 쉬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워서 쉬 그때 제가 본건 비밀대로 와선 안 되는 거였죠. 무슨 일이었다. <웃음> 자, 아우야, 네 진정한 모습이 보일 때가. <웃음> 듣기로는 그가 패배했고, 영원 속은 지옥의 대장들에서 파괴을 대다더군요. 딱 하나만 빼고, 저라 저는... 실패했어요, 디리엘.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그 문으로는 차마 못 들어가겠더군요. 용서하세요, 디리엘. 제발 용서를 마리우스.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 주어. 이리 죽어라, 마리우스. 가져가요. 가져가시라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게 끝이 났군. 보세요. 이 돌이 저게 무슨 짓을 하는지. 어... 응? 넌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지. 한데난 대전사 티리엘이 아니다. 말 세상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륭 아직! 아직! 아직! 이 안했단 말이 이제 담내를 하도록 하지 칼! 새체론의 문은 영겁의 세월 동안 건재했다. 니놈은 절대 못 지나간다. 더러운 악마들과 이 땅에서 꺼져라. 우리는 빛의 편이다. 넌 절대로 아리아산에 이르지 못한다. 니놈이 찾는 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김문! 또한 고려해주도록 하지 제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리라 정의가 인간 세상에 떨어지리니 빛과 어둠의 군대가 영혼의 벌판에서 격돌하리라 그러느냐? 괜찮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아직 할 일이 남았단다.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웃음> 지옥의 세력은 이미 움직인 셈이야. 세상에 어둠이 밀려온다고 알려야 해. 넌내말 믿지? 그렇지, 얘야. 시작됐어.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아저씨는 보고 싶은 것만 보셨지 케인은 세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희생이 뭔지 알기나 해요? 시리엘! 그 높은 천성의 고대 법률 비밀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구나!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 뿐이다. 임페리우스는넌옥주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닥쳐이 죗값을 당장 제게 했지만!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우리에겐 더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찬란법이 그대 모두를 억맨다면 이제 형제로 남지 않겠다. 인간이 되기로 하셨군요. 성모덕이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아저씨가 끝내지 못한 그의 끝낼게요. 떠나야 한다 갈대움에 더큰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의 군주가 그 대도시 어디엔가 숨어있다 뭐하나 말이 되지 않아. 뭘 놓친 거죠, 아저씨? 뭘 알아내야 하나요? 내가 으스러진 산에서 밀려온다. 이 세상은 물론 저하를의지마저 짓밟아주마. 내두 아들이 그 도우를 찾을 것이다. 네가 어디 숨기든 간에. 그러면 마침내 내가 아주 못하이 이런 날이다. 내 악마가 레아, 무슨 일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리드 악마의 침공은 거기에서 시작돼요 우리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알아냈다 아즈모단의 세력이 아리아 분화구의 심연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철벽의 성체 병사들이 그 공격의 예봉을 받아내야 하겠지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내가 도와야 한다 내속 적이 왔군. 난 속일 수 없다. 글을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블로 힘은 디아블로의 것이었고, 이제 놈이 되살아났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처음부터 놈의 진짜 목표는 천상이었다. 이제 천사들은 말살의 위기에 처했다. 실멸의 존재가 두 세상이 파멸하는 것을 막고 대악마를 쓰러뜨렸다 영원히 모두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용산 네팔렘이 어둠과 맞섰으므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외면했던 바로 그 어둠과 형제이 다시 한번 그대들과 함께 서겠다 하지만 이번 필멸자로서다 정의가 오늘 실현됐으니 이제 나는 지혜로서 서리라 우리를 구하고자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는 함께 서리라 천사와 인간 모두가 새롭게 밝아온 영광의 빛을 받으며 거라고 잠깐은 생각했다 헛된 바람이었다 디아블로의 정수가 검은 영혼 속에 남아있었으니 난 영혼 속을 파괴할 수도 그 악이 천상에 머무르게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숨겨야 한다 천사들조차 찾지 못하게 라건데, 이것으로 충분하길. 잘해 주었다 보라들이 너희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모두 I don't know. Let me 허부원 정지에서 시작되었다. 그건 확실하다. 천사들이 학살을 시작했고, 눈에 띄는 모두를 죽였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왜 나타났는지 알아내야 한다. 의무는 끝이 없지만, 행동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발팔렘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죽음을 정복하여 천사들을 죄악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강령술사이다. 하지만 그녀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녔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녀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남길 것인가? 저, 나, 뭐, a c c o 이, 가, 쟤, 저, 이, 맡았어 뛰어. 이 자식은 왜 데려가는 거야? 비오의 전능하신 아가라 드는 영혼을 비중을 보호하셔서 거룩하신 제. 이봐 이것이내큰아이 우리가 찾던 금화가 죄다 저기 있어. 아 아니 아니요. 전 지시를 찾아서 왔다고. <웃음> 온다! 알아. 이쪽으로 와. 자. 가서 봉인을 풀어! 문을 열라고! 아, 미치워! 세, 세, 세, 세 명이 온다?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다비가 보여준다? 알 피를 여길라 내가 미쳤지? <웃음> 하, 됐어! 도와줘야 돼요! 이미 죽은 목숨이 그어뭐어뭐어화를 뭐 셋이 나누면 더 좋잖아 어.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i n g Good morning. Good m o r 바라는 자 피로? 경, 경배하라... 자 참조자를... 아... 경배하라... 딸를 와... 어, 어, 내... 에, 내... 그건 말고 보물은! 뭐라 써있어?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소환문이라고 입에 담아서아 핫소리 지마차! 우는 보물 때문에 여기 왔다! 대체 뭐하는데? 저도 몰라요. 예. 아, 반사상 아, 아, 아, 아, 사원이거나 무이건아니 신성년 속에서 우리는 그대의 구원을 기다린다 세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들을 집으로 부르리라 와라, <웃음> 영 원한 빛으날보서지는우빛을내는서신빛은눈을뜨 거라. 영 원한 빛 으로 날보여서영 원한 빛 으로 날보여서영 원한 빛 으로 날보여서영 원한 빛 으로 날보여서빛으 없다. 보 지식을 찾원 으로 으로 왔지. 지식이 여기 있다. 포기해라. 문장을 흡고 그분을 집으로 불러라.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대를 집으로 부르리라 경배하라 증오의 딸을 성역의 창조자를 경배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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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ir birthright? <gasps> My children. The lords of hell are coming to devour our world. s a l v a t i o n lies not in the light. Desire and turned you into a prisoner within yourself. Break the chains and discover who you were meant to be. Break the chains and be beautiful in sin. Be. I brought your child into this world. <laughs> Continue your preparations. Now, our true work begins. Cross The Black Lake, and that cannot be done without your blessing. If I've learned anything during my time here, it is that what we're looking for, and what we need, are rarely the same thing. I once thought I could find an end to this war, but there has been no resolution, only m o r e pain. Everything I've done has pulled me further from home, from the place I need to be. This world we made was born from the impossible, and yet, like its creators, it rots from the inside. But I... I don't... Lilith has entered the ancient city. With your blessing, I can pursue her. And this world has been wasted on the crusades of the unworthy. I can stop her. Bean.